예뻐 안녕 <웃음> <아니야. 웃음> 가다 가다가 우편편함 없지 무건 수행이야? 쪼빠, 이거 죠 저희 집에 항상 있던 쇼파인데 오늘 당근으로 팔았어요. 그래서 이따가 어, 새로운 주인이 가져갈 예정인데 아쉬워서 남겨봅니다. 이거는 제가 옛날에 어, 결혼하기 전에 쓰던 건데 이게 쇼파베드예요. 바이바이 <웃음> bye bye. 집이 넓어졌어요 <웃음> 저희 집 바뀌었어요 어제 소파 팔고 그 위치에 내가 책장이랑 밥솥 땄어요 내가 쏟아줄까? 넣고 할까? 응. 음 와, 가루 날림 장난 아니야. 여보 옷에 다 묻는데? 이거 청소는? 수분 냄팬인가 봐. <웃음> 살짝 <웃음> 들는야 이야 딱 달라붙었는데 와우 우와 오, 야. 야! 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아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짱, 되게 지 짱, 도 짱, 짱, 짱, 짱, 짱, 짱, 짱, 짱, 짱, 짱, 짱, 짱, 짱, 짱, 짱, 짱, 하나 더 하나 면 되겠다. 아 이거 어떡한 거 정이 안돼 걸치는 게 어려운데 생각보다 얘가 또 미끄러워서 막 내려가네 음, 좀 들펴서 그런 것도 있는 거 같지 이게 우리렇게 피기가 힘드니까 와우 오예 진짜 엄청나다. 나 치즈 너무 좋아. 어 예. 이쯤에 볼까? 이거 이걸로 끝이 아니고 위에 더 덮어야 되니까 일단 기초 공사로 이 정도면. 맞아 높이 조절해야 돼 우리. 음. 하, 바닥이 떨어지. 바닥이 많이 떨어지는데? 이게 많이 떨어져? 오케이. 이 정도면. 정확게 생긴 이탈리아 소세지예요. <웃음> <미쳤다, 정말. 웃음> 네. 진짜 짱끝데 치 같기도 <웃음> 괜찮다 이거 칼로리 도칼로리짜아 와우 진짜 폭탄 세트다 칼로리 이거 8000칼로리 뭐그러나 <웃음> 그러면은 거의 4일치 칼로리 아니야? 성인 녀석 음. 저 치즈 칼로리가 궁금하네 와우 시카고 피자에요 <웃음> 진짜 초 칼로리 폭탄 이제 넣어볼게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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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그뭐 제대로 인데 이거? 와. 와. 와. 대박이야, 여보. 빵 진짜 두껍다 근데. <웃음> 이 부분이. 오. 이거 한번 빼 볼까 이제? 한번 빼 보자. 빼는 거 영상 찍자. 어. 응. 한번. 응. 와. 그냥 돌려지지. 어. 괜찮 괜찮아. 오모. 와우. 와우. 와우. 높이가 아주 그냥. 와우. 이거 사진 찍... 찾았도 찍어. 음. 와 미쳤다 미쳤다. 와우. 미쳤다. 자, 한번 잘라볼게. 음. 음. 근데 이게 빵칼이 아니여. 오모. 오모. 오모. 이 부분이 자르기 힘들다고 했는데 혹시리. 확실히... 되게 바삭한데? 헉, 우와. 우와. 어 소리가 아내가 힘들 거야 아마 우와, 우와. 미쳤다 아 소리 너무 좋은데 잠깐 그 부분 와 이게 바로 들어올리면 안 된다고 했어 맞아 맞아 2분 응. 기다려야 된다 응. <웃음>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몇 인분이야 이거 왜 <웃음> 맨날 어 엄마 아빠, 부... 엄마 아빠 부를까 지 <웃음> 이걸로 대신하고 끝내 그냥? <웃음> 에? <에이. 웃음> 장난이야. 장난. <웃음> 오, 치즈가 살짝 치즈를 치즈가 고였어. 와 진짜다. 그지. 응, 응. 잘랐는데 지금 팀에서 응. 치즈가 흐르고 있어요. 여보 여기가 더 심해. 오 마이 갓. 지금 사방에서 치즈가 흐르고 있습니다. 이이이 어떡해. Oh, my God! Oh, you go. She's e s o o e I o u t e my God. h e e s e a o o n h a g o d e h e a e s e s n o o n g s a s h a e o h g o d o h o o a h e h e e s e o h a a s h a e <웃음> 피자 모양이 이래요 <웃음> 어 피자 모양 내기가 쉽지 야, 않은 봐봐, 거구나 봐봐 여기만 지금 서있고 다흘러네아 대박이다 안해도 와. 하나 같이 도우러 먹는 게 아니야 뭔가 <웃음> 소스 먹는 거 아니야 잘 먹겠습니다 <웃음> 과연 소시지가 괜찮으면 좋겠는데 퍼먹을까 음, 음. 했던 것음 오 고급스러운 맛. 음 와. 아. 너무 어, 맛있는데? 맛있는데? 진짜 맛있다. 음. 칼로리 폭탄. 아실짜그 칼로 그 시카고 피자 많이 어. 한다. 음. 그 일단에 먹었던 거. 와 너무 맛있는데? 응 정말 집에서 만들었잖아 우리가. 여보 어때요? 뭐, 그거 썸네일로 할까? 음. <웃음> 음. 시카고 피자 썬공! <웃음> 어떻게 타을셀 <탑을 살> 거야? <웃음> 와! 테이프 붙여야 되겠다, 끝치 한다면. 응. 이거 왜 이렇게... 중심이 안잡히는고왜 <웃음> 이리 허약하 오. 응. 와, 나페페로데인거를 알고 있었다가 또 까먹었는데. 와, 이거 옷이... <웃음> 이거 어디서 산 거야? <웃음> 응? 어디서 샀어? 홈플렉스홈플렉스 있어? 아니 오늘 빼빼로데이인데 제가 오늘 잠깐 밖에서 일하려고 나간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집에 있었던 쳤어. 거예요. 아니 거짓말이 돼버리긴 했는데 뭐 내가 이럴 줄 알았나? 그냥 그렇게 됐어요. 그래서 빼빼로를 이렇게 잔뜩 사와줬어요, 남편이. s c o m p 합사하려고 서프라이즈 준비하려고 있었는데 제가 집에 있어가지고 <웃음> 실패했어요. <웃음> 고마워요. <웃음> 나 사실 같이 가려 했단 말이야. 어디를 같이 가? 거기 그 컴플렉스. 응. 여러분 빼빼로예요. 아니 근데 꽃갈콘 맛 있는 거 충격적. <웃음> 나도 신기해서 사왔어. 이건 뭐야? 오, 누드 크림치즈 맛 맛있겠다 있는 맛다 사왔어? 이거는... <웃음> 얘는... 뭐야? 초코쿠키 아, 초코 앞면에 써져있어 이거 누드 초콜렛 이거는 아몬드 나 아몬드 치 좋아하는데 와, 크런키 오! 크런키 궁금한걸? 오리지널. 오리지널 이거는 쿠잉크 화이트 토... 쿠키 포키도 있었는데 포키만안 사왔어 쿠키 까지 하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면은 아 그럼 이 종류별로 있는 거다 사온 거야? 어, 빼빼로 종류 다 거기에 있었던 건다 사왔어. 와우. 뭐 이거 왜 다른 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봤던 건다 사왔어. 와. 자, 한번 이거 뭐 먹고 싶어? 나는 일단은 이 독특한 거 한번 먹어 볼래. 같이 먹자. 여보 먹고 싶은 거 같이 먹자. 와우. <웃음> 자, 거의 이거 빼빼로 응. 이거 광고 아니야, 협찬 아니야. 이거 <웃음> 뭔가 마치 협찬처럼 갖고다 펼쳐놓고 막 <웃음> 저희... 그렇지 않습니다. 뭐 냄새... 구수한데... 구수한데... 구수한새가 너무 합격. 수한데 어, 구수한데... 구수한데... 구데 구수한데... 데 맛있는데? 음. 그 꽃갈콘 맛인데 그 짭짤한 맛이 없고 다 달달하네. 달달한데 구수한 맛이야. 음, 나 이거 사 먹을 것 같아. 계속 응. 앞으로도. 안돼 안돼. 너무 맛있다. 계속 먹 계속 오. 사 먹으면 안 되고? 어, 계속 사 먹을 것 <웃음> 같은데. <응>. 음. <웃음> 네. 여보도 먹어. 응.